생각보다 생각보다 크지 않아 네. 차가 엄청 클줄 알았는데 네. 다이얼 잠기 열려 바워 앤 윌킨스 바워 앤 윌킨스 아 상당히 가죽 질감이 여기까지 상당까지 생각보다 넓어. 캐리어 두 개는 들어갈 것 같은데. 캐리어 아이고, 안 들어간다 고 그러던데. 세 강성 사이즈는. 하나? 응. 등받이 약간 세워주시고. 네. 그러니까 이제 어깨까지 등받이 네. 시켜주시면. 완전히. 네. 게. 그리고 이제 어댑 스티어링 조절 가능하니까. 음. 이걸로 이제 악기 거리랑. 스티어링. 스티어링은 괜찮은될데 네. 네. 네. 네. 어, 우선은 어, 저기 그 셋업에 있는 그 기능들은 네. 여기 1번 2번에 다저장 해놨어요 아. 보시면은 2번은 다스포츠나 음. 스포츠 플러스로 그냥 기본은 컴포트로. 컴포트로 해놨으니까 음. 뭐 저거 따로 저장할 필요는 음. 없고 1번 2번으로 왔다갔다 하시면서 아. 체험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셋업 버튼 위에 보면 M모드가 있습니다 그또 네. 눌러보시면은 이제 트랙 모드도 있죠 네. 네. 스포츠 모드 있고 하니까 네. 뭐 스포츠 모드 정도면은 네, 그러니까요 트랙은 트랙은 굳이 네. 그러니까 저거만 꺼지는거지 뭐 거의 다른건 없으니까 음. 네, 그렇게 해서 주행해보시면은 네. 될것같아요잘사 따라서 앞으로 이용해주시면 되고요 어, 특히 이제 M8, M5의 m 리시션과 엔진은 그대로 쓰는데 MA 같은 경우는 처음에 네, m h t 레이스카부터 개발을 시작을 해서 지금 양산차로 내려온 약간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냉각 시스템도 훨씬 더 많이 기 좋아졌고 출력이 더 높아졌지만, 어, 실제로 이제 저희가 M5 차량과 이렇게 m 8차량이뭐 유온이나 이런 걸 비교해 봤을 때는 훨씬 더 냉각이 좀잘 네, 되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트랙으로 한번 네, 들어가 보도록 하고요 트랙은 일단, 뭐, 반복적으로 주행하기 때문에, 어, 내가 어떻게 조작을 했냐에 따라서, 차량의 반응이 달라지는 것들을 좀 쉽게 핸들 하는 씩핸드 엄청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직해. 저희는 반복적으로 똑같은 곳을 주행을 하면서, 네, 이렇게 웨이 차량의 움직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보시다 할게요. 오, 브레이크. 오, 살짝 <웃음> 밟은. 살짝 밟은. 이게 브레이크도 스포츠로 하면 다. 르 아, 지금 스포츠? 아니야. 아니야. 음. 잘 따라주시고요 오제트폰어어해줬어 어, 어. 어. 엄청 묵직한데 느낌 자, 우선은 네, 컴포트 모드로 한번 가깝게 출력해볼게요 잘 그대로 따라와 주시면 되고요 우선 가볍게 오른쪽에좀 움직여 볼까요? 살짝 오른쪽에좀 움직이면서 오오오오 링을 일정하게 도착을 해주셔야 오. 주행 모드에 따라서, 서스테이션과 스티어링 방향이 어떻게 오, 달라지는지 확인하시기 바니다 와, 장난이 없다. 차분. 손작 70 정도를 인지 하면서, 드롤링이 이렇게, 이렇게, 네. 예. 긍정하게 스티어링 아, 방향을 잡아주세요. 행정한다는 네. 느낌으로, 예, 네. 상하게 컴포트 모드로 일반 공조에서 어떤 느낌으로 MA 컴포트 모드를 주행하게 되는지, 어떻게 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앵 정도도 많이 조으러 거고요. 음, 또, 이제 패시게 잘 움직여주죠. 야. 장난 아니다. 이거 같이. 하지 바콘이 살살 터지는 브레이크는 이제 브레이크 바이 와이어 시스템으로 브레이크의 기본적인 무리적으로 브레이크와 브레이크 시스템 연결하는 부분 없습니다. 그래서 무게도 어, 네, 네. 많이 가벼워졌고요. 자 저희는 잠시 뒤에 어, 왼쪽에 잠깐 붙여 드릴게요 똑 같이, 오른쪽, 왼쪽 움직이면서, 네, 아까와는 또 다른 스티어링 반응과스포츠퍼이션이 눌리는 것과, 그리고 아마 아까 엑셀 가능과는 좀 다를 겁니다. 응. 이제, 네, 대체지 네, 마주시고, 스포츠를 또한번 기다려볼게요. 아까와 같은 케이스로, 비슷한 케이스를 유행하면서, 주행 유행 모드가 바뀌었을 때 어떠한 것들이 달라지냐고. 와. 와. 왼동으로 오, 오! 고 <웃음> <고령하기도 웃음> 장난하세 <웃음> <웃음> 미쳤다 이거 <우와. 웃음> <상담 안 돼요? 웃음> 와, 장난는데요와 브레이크 와 응. 자, 조금은 더 주행 라인을 어, 너무 일찍 스티어에 돌리지 마시고요 제 차처럼 조금은 더 코너 바깥쪽에서 기다렸다가 코너 안쪽으로 주행을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 네크르 라인이 거의 비슷하게 가는데 지금 그러게요 오 오오오. 내주인데? 오! 오! <웃음> 스포츠 모드 잠시. 오오오. 송해나야다. 특히 품이기 때문에 우선 보통 M 차량들은 후륜이 보통이었죠. 하지만 제가 타고 있는 XM F 90 M5 차량부터. 지 차량의 사륜구동 시스템이 용이 되기 시작했고요. 이후에 MA 차량도 그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 지금은 이구동이고요 자, 이제 한번 직선에서 가동해볼 텐데 자, 직선 나오면은 이제 똑바로 키도 한할게요 아저도 읊. 넘버티도 부디 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잘는 거고요. 기본적인 거는 노멀이 하야만. 컴포트가 아니라 그냥 하... 스포츠로 타는 하... 그런 하... 그런 의미 문제. 자, e <웃음> 와, 멋있다. 오, 쉽겠다 중국 타이어는 한창 알의스리가 정상되어 있고요. 공동체 국내에서도 쓸수 있는 이타이어 하지만 공도보다는 이건 에서좀더 운행 방을 많이 받을 게되합니다따라고 이제 코너를 잘 빠져나갈 수 있죠? 다시 한번 게요실그도할 아, 아, 때도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무게 대본이 최대한 앞뒤 50대 50도 건설이기 기타이온을 크게 가지가 있습니다. 내려놓으시게 되면은 두 개의 브레이크 디스크의 사이즈와 두 개의 브레이크 사이즈가 크게 크게 차이다는 것도 가 그런 그만큼 않나, 두 차이도 제공을 크게 가져갈 수가 있다않시겠죠두게 차이하지 가 있고요. 혹 차가 가까워지는 경우가 끊어지지 않때을잘 하지 않으면 끊어지지 않을 때 차가 많이, 많이 가까워지죠. 그리고 가서 갈 때는 이제 멀어지는 일이 발생한다그래서 충분히 어, 잘 감속하고 다행가잘맞고가질을 잘할 해주셔야 전체부터 들어가시고요 자, 제동 가볍게 해주시니 좋습니다 하본 사람이 브레이크 시스템을 장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보온은 일정한 제동력이나오는게 상당히 좋게 얻으리고 이런 더 브레이크 시스템보다는 훨씬 더 가볍기 때문에 이 하지 정 상당히 유리하죠. 자, 필기 테이프 수면. 네. 조 아마 차보 사람들의 특징 네, 같은 경우는 날씨가 좀 차가울 때 필드에서 나오죠. 피나 지금 장착되어 있는 에이3 인사 매 같은 경우는 프레스윙 커트러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주엔진력은부 네, 가볼게요 장난 아니다. 이게 그냥 그만 꺾는다는 거막다 돌아가니까 네, 너무 재밌는데? <놀람> 이다안 박어? 어 그니까요 나지 장난 없다 충분히 특히 이제 엠발브보다 늘어난 트레이고기좀빨지 펀찍하는 듯이 굉장히 서 그냥 가속력이네 니까 최대한 장이 미치고 자렇겠네오잘 봤고요. 다게요 그장니 그러니까 같은 곳에서 제공하고, 접근한 위치에서 선회을 시작한 다음에, 각각을 원해 주시면, 추는 운전 원하는 대로 잘가고그 다음에 을할 겁니다. 맨날 타니까 잘 타게 타니, 잘, 시선이 잘 시선, 타네. 어. 그요래서똑가은 모든 방법을 이용하기 때문 내가 어떻게 조작했냐에 따라서, 차량의 움직임이 는 삼사단 가속이. 브레나 어, 브레이크 이나이어는 거에서 브레이나이나브컨트롤나 브레이크 컨트롤이이이 어, 아, 어, 브레이크 어, 이이 그단은컴퓨트 아... 모드로 바꿔볼까요? 컴퓨트 모드로 바꾸고 한번또꾸준 주행하면서 뭐, 뭐, 얼마나 정렬하게 편해지는지 편해지는가? 컴퓨터가 나쁘지 않은데? 그러게요 <웃음> 좋아요 계속해서 따라와 주시고요 아을 먹고 나면, 밥을 요아까면을고 잘나가고 요 그러게요 <웃음> 이거 <이것도> 잘나가는데 <웃음> <웃음> 별 차이가 없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이제 저희는 이제 약간 <웃음> 플링을 좀 하고 복귀가 좀 하겠습니다 보통 M 차량들은 <웃음> 다 트랙을 제외할 수 있게 만들어졌고 지금 정도의 페이스와 이정도 날씨면 은 뭐, 플링은 굳이 굳이 많이 필요는 없을 수도 아, 있겠지만 아 열시켜야 돼 열시켜 기본적으로 약간 굳이 준비 유행 하고 나면 은 플링을 <웃음> 좀 드려놓으시는 <느끼는> 게 좋습니다 벌써 끝났는 10번 밖에 안 터져. 10번 밖게안 터져. 10번 밖에 안터에 비해서 10번 에안 터져. 10번 밖에 안 터져. 10번 밖에 안 터져. 10번 밖에 안 터져. 10번 밖에 안에안 터져. 10번 밖 상당히 빠르게 진행에안 터져. 그0번밖 터져. 10번 밖에 안 터져. 10번 밖에 안 터져. 10번 터져. 10번 터져. 10번 터져. 10번 터져. 1 0 0 0 0 촌사이은하 약간 찐적가면고라 어디 쓰고 어디서 안쓰는지 알아요? 하고이 맵을 거의 하루에 몇 번씩 타니까 그치 하, 나 같은 이상 서게요을까자연도가긴 어, 하지만 여러분 스티어링 코너 아마 면은티어링돌진오이해서 그 박파일 조 생기고 하면은요구가약간이 떨어지는 것도 있을 겁니다 주행가에만 잘 따라오시면 은 자연스럽게 브레이킹하지 않아도 코너를 잘환할 후에 여러 약속만 드레이킹할게요 브레이크 시키려고 <목소리> 음. 새로운 기둥 천천히 주행을 해보시면서 어, 이렇게 따라오시게 되면은 조금 더 차량의 움직임이 잘 느껴지기도 하니까요. 뭐 렇게 천천히 올 때도 뭐 스포츠 모드로 바꿔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바꿔도 뭐 그래서 <웃음> 달리는게 어차피 RPM... 오우 배기음 확 차이 나네요. <웃음> 가변 배기가 아, 바로 작동하는 거예요. <웃음> 아마 엑셀만 떼고 라인만 잘 따라오시면 은 자연스럽게 속도가 주는게 있기 때문에 유지 죄송하지 않으셔도 통과할 수 있죠. 좋습니다. 잘하셨고요. 이제 저희는 잠시 왼쪽으로 빠져서 터미널을 보게 하겠습니다. 천천히 잘 따라주세요. 잠시기의 차량은 제차 오른쪽 편에 보면은 오공기 차량 뒤쪽으로 세워주시면 돼요. 공간 넓으니까 그저께 어렵지 않을 겁니다. 오른쪽으로 가셔서 5공기 네, 차량 뒤쪽으로 차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키바거는 파킹으로.